오늘은 코드그라피의 헤비아우터 패딩 광고 영상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품을 셀링하는 유튜버보다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제가 이 마케팅 어, 책을 이렇게 읽을 정도로 마케팅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마케팅 또는 브랜딩 쉽게 말해 마케팅은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기까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몇몇 브랜드들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상품인데 브랜드 입맛에 맞게 제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브랜딩이 최대지 않은 브랜드가 제품의 로고를 크게 박는다든지 사실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아무리 상품이 좋고 예쁘더라도 사소한 딜브레이크 하나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코드그라피 패딩이 진짜 다 괜찮거든요. 다 괜찮고 퀄리티도 좋고 디자인도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패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펜시나 노스페이스의 그런 두툼한 패딩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에서 원하는 셀링 포인트를 과감하게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헤비아우터 패딩이라 부르지 않고 충전재가 들어간 패디드 자켓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패디드 자켓이라고 생각하면 완전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코디를 하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왜 정말 잘 나온 패딩이 아니 <웃음> 이게 왜 정말 잘 나온 패디드 자켓인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US Army 패딩 점퍼입니다. 밀리터리 자켓 형태에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패딩이 아니라고 했다고 안 따뜻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노스페이스, 텐시 뭐 이런 두툼한 패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두꺼운 패딩을 입기에는 너무 더워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딱 지금 날씨에 어느 정도 보온성을 챙기면서 가볍게 입을 자켓이 필요하다? 그럴 때 추천드리는 충전재가 들어간 얇은 자켓입니다. 그리고 소재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바삭바삭한 나일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좀 그런 바삭바삭한 나일론 소재여서 호불호가 크게 없을듯한 디자인입니다 이런식으로 테일 들어가서 실루엣이 어벙하지 않고 딱 잡혀있는 요즘에는 이런 디테일 안 들어가는 제품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약간 세미 고프코어 그런 스타일에 입을 만한 패딩이 되게 고가거나 등산복 같은 느낌이 맞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이런 밀리터리 자켓을 매치해주면 너무 좀 등산복 느낌 나지 않고 남성다움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밀리터리 자켓이니까 그리고 물론 이런 맥시멀한 스타일에 입어도 밀리터리 베이스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입는 스타일에는 웬만하면 다잘 어울리는 스타일 팔통핏이나 몸통핏 확실히 쌈마이 느낌도 안 나고 코디를 할때 정말 그냥 가볍게 히뚜루마뚜루 매치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브랜딩 얘기를 했지만 코드그라피가 얼마 전까지 나 코드그라피다 해서 좀 이런데 로고를 빵빵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그런 브랜드의 매니아층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우리 같은 대중들에게는 딜브레이커의 한 요소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은요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온 제품들은 다 코드그라피 로고가 안 들어가 있어요 소매에 그냥 이렇게 딱 작게 들어갔습니다 브랜드와 소비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딱 로고가 들어가서 이번에 제가 코드그라피 광고를 받게 된 이유도 이런 것들이 빵빵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았다 살짝은 손해가 짧게 느껴지긴 해요 이 제품은 라지 사이즈인데 뭔가 이렇게 짝 좀 짧은 듯한 느낌? 그거 외에는 퀄리티나 디자인이 다잘 나와서 불만족스러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이 이게 할인하면 8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니까 패디드 자켓으로 히트를 맞도록 입으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마이크로맥스라는 좀 친환경 소재의 그런 충전재를 사용했대요. 얇아서 온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뿐이지 이걸 입어서 춥다, 못 버틴다 요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퍼도 트위 지퍼고 밑단에 스트링을 조일 수가 있어서 실루엣조절했을수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밀리터리 후드 의 제품입니다. 이런식으로 롱야상이랑 숏야상 이렇게 나온 제품인데 내피가 분리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피를 이렇게 탈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패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것도 그냥 자켓. 보온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길팅 디테일이 들어간 그런 자켓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가격도 8 9 0 0 0원이라서 무난한 그런 야상 자켓을 찾으셨다면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트릿으로 청바지에 좀 포인트 티셔츠 입고 검정색 신발 신었을 때좀 스트릿 느낌을 낼수 있는 굉장히 코디가 쉬운 제품이죠 저는 이 제품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보통 우리가 야상 나오면은 외피에도 후드가 달려있잖아요 이 제품은 외피에는 후드가 없고 내피에만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신경 안 써도 아나 레이어드한 느낌 좀 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입을 수 있는 자켓이에요 이런 V 라인도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열어가지고 카라 레이어드한 듯한 이런 느낌을 줘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컬러 티셔츠가 포인트 되게 또 연출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호불호가 하나 좀 갈릴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내피 디테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 좋아해요 저는 내피가 좀 드러나서 레이어드한 듯한 느낌을 주는 걸 좋아하는데 퀼팅 자체가 좀 깔깔이라고 생각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거를 좀 멋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매가 진짜 벌키야 해서 정말 그런 밀리터리 맛이 풍성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날개처럼 잡혀있죠 소매 실루엣 조절할 수 있는 단추 뭐 이런 거는 기본이죠 요즘에 그리고 이게 단점이 내피 탈착이면 보통 소매나 몸판에 다 스냅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딱목 뒤에 두 개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탈착이 쉽다면은 쉬울 수 있지만 옷을 벗을 때 그냥 내피가 빠져버리는? 그건 약간 불편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 이거 빼면은 바로 내피가 분리되고 내피만 단품으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보통 내기 여기서 끝나는데 이 제품은 내기 위에까지 다 올라와서 단품으로 입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리고 투웨이 지퍼라서 좀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외피만 입었을 때는 위에 단추 두 개만 잠궈가지고 야상 느낌이 날수 있는 정말 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야상 자켓이죠 그 다음은 밀리터리 롱 야상 자켓이고 앞에 보여드렸던 제품보다 기장이 긴 형태로 나왔다 이거 말고는 동일한 디테일입니다 내빛탈착 제품이다 보니까 무게감이 확실히 가벼운 것 같습니다 오늘 코드그라피 패딩들은 전체적으로 무게가 좀 가볍게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도 레이어드 된 듯한 이 컬러도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숏 야상은 좀 블랙으로 좀 시크하게 트리하게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롱야상은 이런 식으로 카키 올리브 컬러로 캐주얼하게 보통 이런 거 입으실 때 이런 청바지 많이 매치하잖아요 무난하게 그런 쪽으로 아주 좋은 제품이다 소매가 벌케하게 들어가 있고 기장도 무릎 살짝 위에까지 오는 딱 적당한 기장감이라서 호불호가 크게 없을 진짜 무난한 가격대 정말 괜찮게 나오는 그런 야상인 것 같습니다 지퍼도 자체 제작을 해서 깔을 맞췄거든요 여기는 진짜 세심한 부분이지 않을까? 신경 썼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딩이 10만원이다. 그리고 패디드 자켓이 10만원이다. 이 두개를 딱 놓고 비교해서 보시면은 패딩 10만원이면 약간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질 것 같이 느낌이 오고 패디드 자켓이면 오히려 가성비인데 하고 조금 더 가격 대비 성능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패딩보다는 패디드 자켓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은 프리마로프트 몬스터 숏패딩입니다 코드가라피 패딩은 안 따뜻하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목을 덮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해요 지금 진짜 땀나요 지금 다운 소재가 좀 천연 털 소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습기에 좀 약해서 개발된 충전재가 크리마로프트라고 해가지고 좀 가볍고 보온성까지 챙기는 그런 충전재인데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가볍고 보온성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따뜻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발열 소재가 등판에 반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온역을 좀 챙겨주는 디테일 중에 하나다 와 근데 이거 패딩 진짜 가볍다 확실히 옷이라는 게 예쁘고 편하면은 계속 손이 가거든요 이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런 실루엣을 조절하는 디테일까지 너무 다양하게 돼 있어서 그리고 얘는 그레이 컬러가 메인이긴 한데 요 차콜 컬러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컬러는 조금 더 무난한 느낌이죠 오프코어나 캐주얼 이런 데다 입을 수 있는 그런 무난한 컬러의 패딩입니다 목을 덮어주는 부분은 스냅이나 벨크로가 아니라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툭 되는 것만으로도 고정이 되는 패딩 목도리를 한 듯한? 근데 확실히 코드그라피가 퀄리티가 어, 무시 못할 정도로 아이거 어떻게 팔고만 때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좀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잘 나온 패딩이다. 어, 얘는 자켓보다 패딩에 가깝네요. 보온력이 굉장합니다 이게 목을 덮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패딩 베스트는 코드그라피에서 요청한 제품은 아닌데 제가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어떨지 한번 궁금해서 받아봤는데 요것도 무난한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런 식으로 무난한 스트릿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맥시멀한 스트릿 좀 빡세게 입을 때도 전혀 부조화스럽지 않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매칭할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패딩 베스트 이런 패딩 조끼가 은근히 가격대가 높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별거 없어 보이고 이 소매가 없어서 뭐 원단이 적게 들어가서 쌀것 같지만 패딩 베스트 자체가 구하려면 최소 10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데 8만 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소개해드려도 좋겠다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이런 스트링 부자재도 달려있어서 좀스포티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베스트 아이템을 좀 좋아해가지고 제 취향에 맞는 거 소개해드리면 좋으니까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코드그라피의 패디드 자켓류 패디드 자켓류와좀 따뜻한 패딩 물론 있었고 제 스타일로 나와서 좀 신나게 소개를 해드렸고 코드그라피가 좀 로고를 좀 보이지 않는 곳에 디퍼나 아니면 소매 부분 이런 데다가 옮겨 놓는게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브랜드가 본인들 뽐내고 싶은거 조금 자제하고 소비자들이 위한 그런 디테일을 변경한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패디드 자켓 이라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거는 제가 평소에 이런 브랜딩이나 마케팅 같은데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시를 이렇게 들었는데 가격 보온력, 디자인, 퀄리티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래서 좀 스트릿, 캐주얼, 고프 아니면 그냥 뭐 무난하게 히트루 맞도록 입으실 패딩 찾으셨던 분들은 정말 강추드리는 가성비 정말 좋은 8, 9만원이면 니트 가격이니까 정말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좀 날씨가 가을이 굉장히 짧아지다 보니까 가을 자켓은 니즈가 많이 줄어든 그런 시장 상황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패디드, 누빔, 퀼팅인 디테일이 들어간 그런 얇은 자켓을 구매하시는 걸 저는 오히려 추천드려요 가을부터 초겨울 껴입으면 한결도 가능하고 내년 봄까지 그 이후까지도 계속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원한다면 강추드리는 코드그라피의 패딩 패디드 자켓류의 리뷰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광고더라도 이런 식으로 제가시간이확 들어간 소비자 입장에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덧붙여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